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전기 없이 에스프레소를 내려보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짜잔 와카코 미니프레소 이 제품으로 오늘 커피를 내려마셔볼 생각입니다 전기 없이 커피를 내린다니 이게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와카코 미니프레소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구매한 버전은 와카코 미니프레소 GR 버전입니다 GR은 원두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아서 만든 제품 전용 네, 미니프레소 버전입니다. 이 원두 제품 말고도 네스프레소랑 카타 카티말리 카피 말리 캡슐 커피 이렇게 총세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원두도 있고 집에 그래서 DR버전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먼저 까보겠습니다 박스의 외관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밖에는 영어랑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박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여기 안에 보시면 하우투 네, 설명서네요 얘도 보시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설명서가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돼 있어도 크게 보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텀블러 같이 생겼지만 텀블러는 아니고요 이 추출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네요 이 제품의 스펙은 설명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보통 에스프레소기로 추출을 하게 되면 약 9바 정도가적절 압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은 내부 압력을 8바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8바는 약 1바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맛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리만 알면 이 에스프레소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놈의 스펙은 여기까지고요. 이놈을 까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구성품을 이렇게 한둘세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끝이고요. 주걱 같은 용도고요. 얘는 물통입니다 물창고 그리고 얘는 팔바까지 올릴 수 있는 이펌프계 얘를 빼서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 얘랑 얘는 이렇게 추출구인데 여기에 원두를 담아서 넣고 여기에 압력을 넣으면 추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터으로쓸수 있는 그런 뭐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딱히 필요는 없... 네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가 다고요 진짜 간단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선명도 다 됐으니까 지금 제가 바로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저희집에 커피포트가 없어가지고 냄비로 불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와야돼요 그럼 냄비로 바로 끓여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자 뜨거운 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도 가져왔으니까 바로 커피를 내려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원두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 원두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두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 PPL 아니야 이 추출구에다가 똑같이 원두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주걱으로 퍼서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깊잖아 너무 깊어 한국자 퍼서 이 추출구에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톡톡 털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딱 들어가죠 주걱 가지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주걱의 역할은 끝났어요 이렇게 추출구를 여기서 다시 조립을 하시는 겁니다 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물창고에다가 뜨거운 물을 여기 선까지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넘게 되면 여러분들 어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추출할 때 물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전화로 충분하네요 준비가 됐습니다 거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이 물이 뜨겁기 때문에 진짜 데일 수가 있어요 고무패킹이 있어요 고무패킹이랑 여기 여기를 이, 이 면이랑 제대로 접촉을 안 하게 되면 압력을 줄때 세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대, 대일 수가 있어요 어, 한번 꽉 조여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꽉 조이지 않으면 목이 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줘서 꽉 조이셔야지 아.. 이렇게 꽉 조이시면 아,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펌프를 빼시고요 펌프는 이렇게 그냥 돌리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 펌프를 펌프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오, 네, 보이시죠? 으.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간단하죠?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할 때는 약간 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우 조금 많이 힘드네요. 좋아, 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내부 압력이 8바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추측 다 됐네요. 압력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됐고요. 저희 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보시면 어 이걸 크레마라고 하죠 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도 제대로 잡혀져 있고요아 향도 아 정말 아우 향도 정말 스타벅스의 온 기분이에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싸 어우 어, 물좀부어지어어네 이렇게 물을 부어서 마셔보겠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아메리카노가 됐어요 자 오늘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크기와 휴대성이죠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전력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최대의 단점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나 캠핑 가셨을 때는 뭐 쓰실 수 있으시겠지만 등산이나 뭐 어딜 가셨을 때 이걸 쓰시는 건 약간 비추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 좋은 텀블러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 넣어 갔다가 그때 추출해서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죠.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